안녕하세요. 저는 럭스로보의 오상우입니다. 저희 럭스로보는 움직이지 않는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모디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사물을 로봇화 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럭스로보는 사물을 로봇화시켜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마이크로 OS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OS입니다. 이 OS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 이 OS를 기반으로 교육용 로봇과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디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자기만의 로봇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을 한 1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면 은 요즘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메이커 교육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쓰이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나라들이 소프트웨어나 메이커 교육이 의무화가 됐지만 사실 거기에서 쓰이는 기자재들이 많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약 52개국에서 열심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로봇을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로봇을 만들고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는 선생님도 없었고, 좋은 제품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언가의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 생명체가 제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고, 그리고 움직인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로봇이 가장 재미있구나 로봇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저럼 로봇을 만들거나 배우고 싶으면 나보다 좀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전케이스 스타트업 이후에 뭐 수출혁신상이라든지 CS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상을 수상했다든지 굉장히 많은 수상활동과 그리고 어, 매출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허는 국내외 약 50건 정도가 출원 및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많은 대기업들에서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들의 관계를 가지면서 시장에 열심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 아이템을 바꾸고 사업도 폐업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사업을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같이 힘들 때마다 우리 같이 할수 있다 라고 했던 말들이 지금 이 럭스 로보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 시장이라든지 메커 교육 시장이 많이 포화된 레드오션이라고 다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레드오션 시장에 있는 회사들이 기술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말 자체의 기술인 마이크로 OS, 멀티 컴파일러 이런 기술들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절대 할수 없었던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항상 공부만 했던 공대생이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현실에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너가 할수 있을까? 라고 그런데 확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케이 t a r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품을 알아봐 주시고 저희 회사 알아봐 주시니까 좀더 회사를 영업한다든지 투자 받을 때 조금 더 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상금으로 연구도 할수 있고 무엇보다 저희 팀원들과 같이 회식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봅니다. 어, 창업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저는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신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런 아이디어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디라는 제품을 전 세계에는 많은 아이들에게 공급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개발도 하고 더 많은 제품도 개발을 해서 열심히 세상에 공개할 예정입니다.